와의정체는 시민입니다. 우와! <웃음> <재밌구나. 재밌구나. 웃음> 재밌다 재봉가가 아니 너가 어떻게 세모 아니, 근데 모 같은 거야? 아이랑 뒷들이랑 진짜 초대를 했거든. 초대를 했어? 어. 야칼에렉스 초대. 쳤는데 너 칼을 하며 칼을 하며칼에초와아 나왔다 저... 그런 때네, 초대네, 초대네. 초대네. 초대네. 초대. 그 회의실 초대 초대네. 누군가요? 맞네요. 회의실 초대 맞네 나오네. 이제, 이제 살인합의가 이번 라운드에 나온다. <웃음> 어, 아, 그나말라면 어떻게? <웃음> 뭐, 뭐 누가 나오겠지 뭐. 이번 이번 라운드에 나온다. 나 <웃음> 죽는 아, 나는 <웃음> 무조건 쇼양이사 되는 거네. 그림 땄어, 그림 땄어. 아, 이거 야. 내가 보기 지금에 사람만 대입시켜도 세네 명밖에 안 남아 살인마의할 후보가. 자 일단은 수향이랑 정한이 형을 제외하고 지금 이 안에 지금 살인마피아가 있는 거잖아 내형이 왜? 내형이 번호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왜? 정한이 형 일단 그 과자 좀 갖다 줄래? 아청한이형 죽었구나 어여 어휴 디지털입니다 지금부터 신문과 추측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좋다 이렇게 죽어도 분량을 챙겨주잖아 그러니까 신문 순서지 아나수향한테 미안하네 아고맙습니다 모시 <웃음> 씨는 뭐? 특별히 제가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어, <웃음> 네, 에스쿱스 1번이요 에스쿱스, 신문실로 입장해 주세요. 중국파. <웃음> 응? 살인마피아? 응. 몰라. 나 이거 막아 얘기하고 있었잖아. 아, 그거는 마피아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웃음> 형 진짜 아니야? 내가 응, 형 나, 진짜 나,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지. 나, 나,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경찰이야. 알아냈어 우연히 옆에 찍었는데 번호이가마 음.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경찰을 확인하세요. 제가 지금 자기를 해보라고 한 이유가 아, 내가 뭐 살인 마피아 아니야. 아니니까 마피아니까 해보라고 한 거야. 그 내가 원를 찍고 음, 알았어. 알았어. 이게 내 거야. 아니 거야. <웃음> 이게 내 거네. 음. 원 내가 진짜 내가 지금 여기서 의심이 가는 여섯 명의 인물이 있어 여섯 명이면 <웃음> 절반이잖아 절반이잖아 인마 절반이잖아. 심지어 두 명이나 죽었는데 열한 명 중에 여섯 명이면 과반수야 거의 자기 빼고 이... 다 의심하는 거지 야 거든지. 얘기하지 마 그냥 야 애초에 여기 모일 사람들 빼고 다사아야 너랑 얘기 잘안해야돼 어, 아무것도 모르지 정말 이게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순간 심민실로 입장해주세요 삼망이 좁혀지고 아, 있는 건 알겠지? 응. 아, 당연하지. 지금. 응. 나는 그냥 아까는 그대로야. 어. 너한테 내가 공유했던 나의 정보? 그리고 네가 나한테 공유했던 정보? 나는 나는 너가 알려줬던 거서 이렇게 이렇게 갔어. 내 세무가 나왔잖아. 그럼 회의실이 밤네? 회의실 맞고. 아. 아... 좀 네. 이따 무기 뭐좀 내가 할수 있을 수 있어서 알려줄게. 오케이. 솔직하게 가줄게. 너무 떨린다. 이거만 맞추면 나 진짜 희열인데. 실 초반에. 이 시계가 죽으면 안되는 어떻게 가야겠지 아, 일단 여기서 100% 시민은 민규는 느낌이 시민이야 이거 내가 몇번 많이 죽여봤는데 쟤는 시민이고 다행이다 이제 아는구나 이제 알아 내가 몇번 죽여봤는데 시민이 아, 세번 죽었거든 제한테 버논이는 아니야 버논이 있어? 버논이 말렸잖아요뭔제 이준양 명 이준양 명 얘기했잖아 혹시 펜 있나요? 저펜한 번만 빌려주세요 나 사실 나 형한테 물어볼 거 없고 그냥 일단 데려올 사람 없어가지고 데려온 어.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사실 여기선는게 없어. <웃음> 근데 그내 팬까지 뺏어서 <웃음> 팬좀 어. 빌린 거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려가면 보될것 같아. 아, 이거. 나는 아 회의실에서 초대로 사람을 추운 아, <웃음> 아야. 아아 저걸 공개한다고? 아, 아. 너다 아. 죽겠다 야야너다 죽는다, 쟤중는다 아이고 어떡하냐 어, 휴 저걸 왜 저러는 거야? 나쟤 데코 올라가야겠다 민규.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너, 막 뭐, 네가 지금 오늘 공개했잖아 오뭐 아니야 <웃음> <진짜> <웃음> 뻥이야 예. 아, 아, 진짜 뻥이야? 어. 아, 뻥칠 수 있잖아 진짜 뻥이야? 나너 도와주려고 나는 사실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그러는지 몰라서 그냥 한번 뽑았다고 한번말하고 네가 만약 뭐 사람들이 오줄 알잖아 지금? 너럼 다음 날 마피아 너 죽여 나 죽여? 그래 내가 너 도와, 도와줄 수 있어? 진짜로 너 죽었어? 응 어. 진짜로 아, 진짜로 왜냐면 너 죽어 그럼 살리 사람 필요하다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했어요 어. 리얼로? 그래 너무 그 참을래 그래. 그럼 난 죽었어. 내가 죽어도 어. 너 살린다 진짜로 무조건 생신 아. <놀람> <놀람> <놀람> 오늘 마피아가 살해했어도 마피아 말고 정답자 있으면 정답자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피아를 죽이는 게 중요한 게 마피아를... 아니야 마피아를 죽이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점수제잖아 시민이 마피아를 죽이면 점수를 얻어 그러니까 다음 주지 생각해야 돼 아니 어차피 마피아 잡고 마지막에 정답자를 죽이면 그래, 그래. 이게, 이게 답인 거지 사실상 어, 그게 제일 이상적이지 근데 지금 이미 정수 제일 높은 정한이 형 이미 죽은 이가 정수 이미 비슷비슷해 점수 비슷비슷해서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1점씩 도태되는 어, 거지 더 그. 그 마피아는 살아남아도 점수거든 아 근데 여기 에 마피아 둘이 아니야 둘이라 셋이나 있다니 그러니까 보너야 너랑 같이 하고 있는 마피아 누군데? 아 <웃음> 보너니 네. 마피아야? 마피아 아니고 나는 오늘 최대한 소극적으로 했던 이유가 봤다시피 시민을 죽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나 오류가 있는 게 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너야 내... 너는 여기서 지금 누구랑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나는 그냥 승관이랑 밖에 안 했어 아 그랬어? 단둘이서 밖에 안 했어 승관이? 얘 마피아거든 내가, 내가 마피아는 마피아 걸 하거든. 어떻게 알아? 아 얘들아 느낌이 왔다 아야 도레미 야승가아 도레미나 뭔 소리야 도레미가 이렇게 된다고? 아니 근데 내가 마피한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겠어? 여긴 경찰이 있는데? 난 순수했다 아 경찰 <웃음> <웃음> 여기 경찰이 있는데? 오늘도 난 순수했다 여기 경찰이 있는데? <웃음> 맞네. 경찰이랑 의사가 있구나. <웃음> <웃음> <웃음> 여기 경찰이 있는데? <웃음> 경찰이 누군데? 그거는 밝힐, 그거 말할 밝힐 없지. 수 없지. <웃음> 어. <웃음> <웃음> 내가 지금 무기랑 어쨌든 장소는 우리가 확실하게 얻었는데 인원을 내가 정보 공유를 아무한테도 못해서 <웃음> 내가 생각하기에는 디노 같아. 디노 번호? <웃음> 그게 뭔 소리야? 내가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려고 올라갔는데 나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저기서 오라서 남쪽에서 해야겠다 한 거야. 봐봐 이제 두 개면 충분히 이런 연기는 한다니까. 충분히 <웃음> 그런 연기. 야, 야, 아니, 야, 다 야. 믿는 거야. 앞에서 다 야. 믿는 거야. 어디까지 이렇게 나를 물어보는 어디까지 거야? 너는? 이 형이 우리의 연기 제일 잘해. 뮤지컬도 나왔어. 아니 내가 형을 제일 잘본 거지. 디노 디노 보는 순간 세 셋? 어나 세 세. 어, 세명 중에 내가 한 명을 해볼게. 이게 <웃음> 좋대. 아네 어, 승인실로 <웃음> 입장해 주세요 혼장 갔다 오겠습니다 혼장할게요자할게요 <웃음> <혼자 웃음> 자가신문이에요? <웃음> <이거 아니고. 웃음> 승관아 별론좀 해봐 왜? 왜 마피아랑 붙어먹었어? 난 마피아인지 몰랐지! 어, 마피아랑 왜 붙어먹었냐고 나 처음부터 보는 얘기인데 어? 내가 마피아... 마피아인 줄 알고 그랬겠어? 마피아랑 왜 붙어먹냐고 결론. 별로... 어. 그럼 내가 마피아니까 마피아랑, 네, 마피아랑, 마피아랑 될것 같다? 마피아끼리, 마피아끼리 얘기할 게 있었나봐요 이럴, 이럴수록 어? 어? 지금 마피아들은 흐부퇴하고 있어 <웃음> 어? 이럴수록 버논 <웃음> 살인만는 아니네요? 저 묵비권, 묵비권 있잖아요 저 아, 아, 아. 변호사는 선임 못 하세요 <웃음> 가셔, 가셔야 가셔 돼요 버논 <웃음> 아번호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에스코스 <웃음> <웃음> 아이고 뭘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도겸이 경찰인 거야 아 어? 이게 도겸이 첫 밤에 바로 납도 확인 했던 거네 저기 어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요 도겸이가 경찰을 했으면 지금 모든 사람이 네가 제가 경찰인 거다 알고 있었을 거야 아 그래 무지 원호 그러면 시간 중에 한명 있네, 있네. <웃음> 근데 그세 중에 한명 누가 강치를 뽑아줘야 되는데 난 음. 사실 증명이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가 있어 아무튼 준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어쨌든 내가, 내가 지금 있는 정보가 너 무조건 있을 거야 왜냐면 나 계속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형은 진짜 마피 아니야? 어난 마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시민이야 백퍼센트 시민이야 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나 의심하구나 지금 알겠어 번호 연론? 랑, 망신 네 감사합니다 난버논이 죽일 필요가 없어 왜냐면 네가 경찰이 형 모르거든 차라리 다른 마피아를 죽이자 명호을 크게 자명을 죽이자 일단 그럼 지금 밤이 오기 전에 다른 마피아를 찾아서 죽이는 게 죽이고 맞아. 일단 그렇게 좀 경호수를 줄여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버논이가 음, 알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마피아의 아, 잘 크게 나가 그렇게 좀 추진을 한다면 될것 같아 야, 호시야! 우리 배에 수적이 한명 탔다야. <웃음> 우리 배에 수적이 한명 탔다야. 우리 배에 수적이 한명 탔다야. 야, 우리 배에 수적이 한명 갔네. 어 누구야? 어, 야, 역시 법정지. 중...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어? 수적이 한명 갔네. 아니 참이 녀석이... 저... 아, 아, 녀석이야. 아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웃음> 그런 기분 <웃음> 아니야. 그래 그래 명호야. 너, 보너. 옆자리 왜 가는 <웃음> 그 옆자리 왜 가는 거야? 그 아, 옆자리 왜 가는 거야? 아뭐 할.. 어 잠깐만 할, 할 얘기 있나 봐 아니, 아니 우리 아니, 우리 형 얘기했을 때 눈치껏 와봐 아니 <웃음> 기억이 있잖아 지금 공석이잖아 진짜, 야, 지금은, <웃음> 나, 야, 나, 솔직히.. 야 지금은 야야 너무 노력해 하지마 나 아니니까 얘가 지금은 마피아 하는 거 확실하잖아 솔득를 하는 거야 나는 진짜 아니야 여기서 명호야 너, 너 둘이랑 나머지 형명 누군데? 나 아니야 <웃음> 지금, 지금이라도 면제부 줄게 아 형. 나 아니야 뭘~ 여기서 애들이 계속 말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해방을 많이 나서 그러죠. 회의실 초대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 아니야, 회의실 초대 백파야. 그러면은 명호 넣어볼까? 그래, 그래, 고생했어. 어. 명호가 회의실에서 초대로... 도겸아, 너 아니요, 뭐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된 판에 차라리 시민이랑는게 붙어서 하는 게 나아.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그 자식아! 지금 너무, 너무 친하잖아 지금. 야, 야, 봐봐. 관상 좋잖아. 봐봐, 소미야. <웃음> 야, 관상 좋잖아 지금. <웃음> 야, 관상 딱 좋잖아! <웃음> 죄송합니다. 잠들었습니다. 봐봐, 잠들었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형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된 거야? 1.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쿱스! <웃음> 야, 쿱스! 쿱스 이기게 많다. <웃음> 네가 날 속여? 진심이야? <웃음> 진심이야? 너도 나의 진심을 보여줘.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냥 나는 쉬우라고 생각했어. 입으로 나를 이렇게 해놓고 노부를 불래워하는거줄 알았는데 그런 안면 그냥 가. 나한테 더 얘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그래도 넌 누울 거 같은데 지금 봐봐. 여기 봐봐. 아, 우리가 누군가 한명 죽는다는 게 조금 슬프다. 난 네가 마피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도 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승관아 제발, <웃음> 나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둘은 서로를 믿는 거잖아 아, 일단 나는 형이 디... 밀들 수밖없거 아, 일단 디노 순간을 난 그래도 동맹이라고 하니까 믿고 가보긴 하는데 믿어야지 아름 네. 앞에 한줄 모르겠어 그럼 이번 차에 디노를 차에 디노 페이시의 촛대가 많아 오케이 그리고 차에 오케이. 그리고 네가 만약에 진짜 오가 나오잖아 응. 그럼 나한테 얘기해줘 아씨, 명호야 이지알게틀 네가 걸리는데어 오케이, 오케이. 실대 디노,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여러분 마피아 이동하십니다. 마피아 이동하십니다. 마피아 이동하십니다. 여러분 마피아 이동하십니다. 야 여러분. 마피아 이동하십니다 아 오늘 곱창에 소주로 이동하시... 사람을 죽였나? 아, 어? 잠깐. 어? 당황했는데? 뭐 승관 씨 가시죠 승관 씨 <웃음> 저요? 나 이거 아니라 가서 뭐해요 아유, 나 진짜 아니 그냥 혼자 가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나 내려오지 않으면 죽은 걸로 알아줘 야 승관아 너 자꾸 마피아랑 엮인다 야 어? 디노 확정이야 밀려? 몰라 확정 아니야? 쿠성뭐 확인한 거 아니야? 그냥 던진 거야 와우 <웃음> 씨 <웃음> <웃음> 그냥 던진 거야 그렇죠. 퍼포먼스였어? 야퍼포먼스였 퍼포먼스였어? 퍼포먼스 좋다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 야 퍼포먼스 팀 들어가야겠다 퍼포먼스였어? 퍼포먼스였어 속지 마 누구냐고 마지막 한명 솔직해지는 게 좋을 거 아니야 진호야 진호야? 쑥생이있잖 신분이 아닌 거 같아 죽일 거야? 나 아니야 나 죽이지 마안 죽여 아지라 됐어 됐어 끝끝 무슨 무슨 마피야? 솔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형건 아닌 거알겠지 형은 아닌 거 형은 아닌 같아. 근데 어떻게 물어봐서 거야. 알아? 너 그렇게 꼴수면 잘 믿어? 알았어, 알았어. 됐어, 됐 여기서 왜꼬리 내리는 게? 꼬리 내리는 게 아니라 너더 이상 찬, 얘기해봤자 난난얘 그걸 얘기하려고 이찬. 형 부른 거였어. 차라리 날 잡아. 아니 뭘 잡아, 안 잡아. 잡을 것도 없어. 짚불라라도 정신적으로 날 잡으라고. 짚불라기 잡은 게 아니야. 너얘 얘기를 유일하게 들어줄 사람이 누군데? 야 솔직하게 <웃음> 봐라고. 야!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냐고! 연기 그만해 이게 <웃음> 왜 이래? 아니 가라고! 가세요 아저씨! 아저씨! 무서워서 그런다! 쫄려서 그런다! 말하라고! 아니라고. 저는... TA? 회의실 첫대 침가자 중 추측에 성공한 시민이 있습니다 아... 역시나 지금부터 마피아 건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피아 건거합시다 이단 얘기 안할 거고, 맞춘 사람 도겸, 도겸이 아까 오고라고 하지 않나? 았그가 가짜였어? 밀라 일단 근데 맞춘 사람이 시민이라면 은 마피아를 잡을 거야 여러분 이제 끝을 랩시다 빨리 자 제가 경찰입니다 오어 끝을 랩시다 이동규 씨 네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니, 주인공은 아니지만 제가 경찰이어서 마피아를 한명 알아냈어요 좋아. 초기 그좀 가는 마피아 몇 명이 좀 있는데 좋아요 좋아요 그몇 명을 좀 죽이고 이렇게 죽는 거아니요 생각하시는 마피아가 있으면 그분을 죽여도 되고요. 아니요, 도겸 씨한번 이끌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생각하시는 사람 얘기해 주세요. 강준이요. 경찰이라 <웃음> 아니 모르지 그러니까 마피아를 한명 아는데 한명 아는데 그 아, 외에 그, 총이 우지라고 근데 확실한 거는 우지가 마피아에도 살인만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어디서 어떤 해방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시민이야 바보더라 <웃음> 일단+ 일단 얘를 <웃음> 풀어주고 아니+ 아니야 쟤는 어차피 확정이어서 그냥 좀 깔끔하게 가려면 그냥 지금 아는 거다 죽이고 그한 명만 다 같이 찾으면 돼. 그래, 그래. 그러면 그렇게 러면그 하자 그럼 확, 확실한 확 애로 죽여? 깔끔하게 다 죽여버려 그냥 그럼 너가한명 확인한 사람을 확실히 달고 그 확실한 애를 죽이면 바로 또 죽일 수 있는 건가? 아니 못 죽이지, 못 죽이지. 네가 원하는 거한명 죽여 그럼 난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네가 까면 안 되지 그 내가 거기서 연막작전을 어, 쳤는지너 이미 깠어 넌 이미 다음, 어. 이미 다음 그, 라운드 때 아마... 그러면 확실하게 죽이는 게 낫겠다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가야 돼 네. 끝쪽으로 치닫는 김에 의사 누군데? 의사가 도 개면 살려줘야 돼 승가야 너지? <웃음> 아닙니다 의사 누구야? 진짜 의사 누구? 의사를 못밝히지 의사 죽은 거 아니야? 난 그러면 아, 확실한 마피아 말할게. 어. 번우니. 번우니 죽이자. 번우이 어. 그래. 번우이가 마피아야. 나이얘 아, 그래. 죽이면 다 일점씩 가져가니까. 아 잠깐만 번우이가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마피아 누구 더 있어? 그리고 밤에 얘가 잘 골라야지. 어. 그 그걸 내가 골라야 되는데 그건 그냥 아직 초기. 초기야. 초기니까 일단 말우니 죽을 수도 있잖아. 나는 이 죽을 거야. 명호랑 우지야 그냥 생각하는. 명호 일단. 우지. 어, 명호. 야 여기 여기 딱 앉아 있네. 나 여기 괜히 앉은 게 아니라니까. 추측이라고 추측 형이 마피아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날리지 마 기회를 그러니까 나를 뽑지 마 진짜 마피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일단 확실한 걸 달고 어... 가자 일단 버논이 의사가 날좀 살려줘 하나 둘셋 의사 진짜 다 죽었어? 검거된 버논의 정체는 마피아입니다 공통 단서를 공개하겠습니다 공나 단서가 있네 단서는 홀입니다 에? 네? 홀? 홀? 홀이요? 홀이 절대 아니라는 소리인데 그거... 골이 아니라는 거야 네, 너무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아 이거는 뭐 얻을 게 없었다 나이 밝았습니다 도겸이 데리러 온 거야? 사망한 시문은 승관입니다 와야 잠깐 <웃음> 진짜 <웃음> 일로와 승관아 잘해왔어 고생했다 아, 고생했다 잘했어 다정하면 오늘도 지는구나 두근 확인했어? 너 누구 골랐어? 못 알아내자 아, 누구야? 확인. 아니라, 누구야. 아니라는 것부터 확인하자 그러면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못 골랐어? 아니 골랐어 이렇게 마피아를 다못 골랐어? 해. 어 여기가 사람 죽이고 웃음이 나와지고야 <웃음> 아, 호시다, 호시다. 야 수정이 너였구나. 아니 아니 형형형 형. 형, 형, 형. 아, 아, 아, 내가 아. 지금 아, 한마디만 한데 네. 그 마피아, 마피아한테 한마디만 하자면, 자꾸 혼자 결정안 했으면 좋겠어. 너야? <웃음> 아, 어, 아, 마피아 너네. <웃음> 아나 마피아 나야 맞아. 아 그래. 나 마피아 나 맞고, 근데 살인 마피아는 아니야. <웃음> 한 명이 결단적으로 지목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호시밖에 없어. 호시다, 호시. 아니야, 아니야, 호시다. 호시, 호시다. 아, 네 미안해 어. 사실. 너 우지했지? 너를 봤어? 얘 <웃음> 진짜 너 그래서 무섭구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내가 그럴 거 같았어 너딸 거랑 <웃음> 생뚱맞은 사람일 거 같았어 생뚱맞아 <웃음> <생동 웃음> 어. 그러니까 하려다가 <웃음> 불민교한 거야 내가 <민규야>? 날렸다 <웃음> 불민교한 거야 너 진짜 나았어 어? 너 진짜 나았어너 <웃음> 봤어 어, 너, 어. 진짜... 너, 남았지. <웃음> 너 진짜 리나 봤지 너 진짜 초기 안 좋아 아까 그냥 <웃음> 같이 배 타도 <웃음> 나를 <웃음> 이렇게 <웃음> 의심을 <웃음> 하고 경찰이라고 내가 얘 살렸거든? 아이고야 얘 살렸는데 얘날 봤대 나 진짜 싶 혹시나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름이 돋는다. 소름이 돋아, 진짜. 나도 그 소름 돋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야, 이제 기회가 정말 없어. 몇 퍼센트의 확률을. 아니 근데 어차피 차림 마피아 맞춘 사람 있었잖아. 어 아, 있으니까 다음 판에 그 사람 누 말하고 죽이고 끝나면 돼. 아래 맞춘 사람 있었네. 어저 간식 주세요. 정말, 뭐야 또 떡이에요? 아, 그래. 타르트 아, 그래. 위주인 것 같은데. 진호가 말한 극단적으로 저거 혼자 고른 사람 형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그리고 나는 선택 잘안 해. 나 진짜 아니야. 안 해본 사람. 지금 호시랑 디에밖에 없다니까? 내가 원호하기였지 디노 해봤어? 디노는 자기 마피아를 밝혔잖아 지금 어. 살인마피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자기 아니라잖아 맞아, 디노, 디노를 내가 해볼게 그래, 형이 디노를 해보고 어. 내가 호시 해볼게 어. 들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틀이 답을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을 못 가져가요 말할 시간 있는 거죠 이는 호시, 베란다, 깡통 수어가세요아 <웃음> 그럼 내가 마피아를 집었어야 하는데 내가 괜히 의심했어 마피아 누구일까 우지야? 너 지금 너가 의심받고 있는 거 모르지 빈어들이 <웃음> 와서 티를 해볼까 수사망가다접혀졌어아 그래? 원우 신문실로 입장해 주세요 입에도 그냥 정답 맞출게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진실 쪽대 근데 미안한데 호시 아니면 명호야 너랑 둘, 분이 둘 중에 한 명이야 진짜 우지 형일 수도 있어 지금 누구 아무도 모르는 거 형일 수도 있는 거잖아 너 아직도 아무도 몰라 왜? 나를 진짜 의심한다면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민규야 호시 아니야? 호시 아니야 난다피없고 살인마피아 누군지만 너무 궁금해 아 너무 궁금해. 야 살인마피아 잘 버티고 있다 우지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아 이거 우진인데아저우진 내가 가서 이따 확인해봐 아니야 나 확인했어 확인할 필요 없어 살인마피아는 아니야 아니면 아... 마피아 사실 앞에 스나야.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너 누구 아까? 아 이거 아니야. 에스쿱스 회이실 초대 가겠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마피아랑 거래를 했습니다. 야살인마피아면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왠지 알아? 나 살인마피아 아니야? 널 끝까지 안 보고 나 내가 마피아랑 거래를 했다 뭔데 뭔데? 내용이 뭔데? 그 마피아 그 바지를 해달라. 고 대신 마피아를 준비 뭐, 달라. 그럼 도겸이야? 누가? 우지랑 마피아 무조건 우지야 내가 그때 우지 형 제일도 아니었 집을 떼는데 지야 무조건 이쪽에애 얘기하는 거 중에서 우지랑 민노 황이 했었던 사람이어 나는 황이 따라했어 나는 꼬껍네 일단 알겠어 우지 시 초대 이너왜 정답 찾아놓고 왜 아니라고? 어? 뭔 정답? 정답 찾았지 마피아지 말고 살인마피아 찾아서 그걸 모른 아, 척해. 그거는 그거. 찾았지. <웃음> 찾았네. 야, 너 진짜 이러긴냐 야, 얘, 나얘 개심해서 죽이야. 아니, 아니, 야 그러지 마. 야, 너 정답 알아놓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공개 안한 거야? 내가 아는 건 보너니까 마피아일 뿐이다. 이거밖에 몰랐어요, 진짜로. 아니, 정답자 있다며. <웃음> 있어, 정답자 있어. 그러니까 정답자 있다며. 근데 얘가 그럼 오해해놓고 지금 아니라고 발표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안 걸린 걸 수도 있잖아, 오가. 너 일단 나나 나나 일척 와봐봐. 형님 와봐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얘기해, 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을 필요가 없다니까. 말하고 못 찾은 사람. 내가 어미 됐으면 어차피 해보려 해. 해보는, 아니, 해요, 해보는 뭐. 게 아니라 지금 하면 정답자가 있다 없다. 차라리하지 말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말한 게 있대 말들. 그때 기록을 엄청 쳐내 막. 너 진짜 어이야? 와 아, 진짜. 어, 왜 말했어? 그 아, 그냥 뭐살러온 거야 지금 무사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자. 오케이. 김호페이 실 비만 회의해줄까? 괜아요 머리만 모아주면 누군지 알수 있는데 맞춰놓고 얘기도 안 하니까 아... 그래 맞추면 얘기 안 하게 하겠지 맞아 <웃음> 야, 아직까지 도겸이가 날 보고 는게 조금 붙은 중인데 내가 그 정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는 그 도겸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표정으로 날 죽였을지 나 확인했을 때 너무 궁금해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어서 마피아일까? 시민일까? 덕분에 시민 딱 하나 난.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어. 이제 너를 나 너랑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어뭔 얘기하고 싶어요? 너네 마피아라는 거 이미 알려줬잖아 응 그러면 그 사람 누구야 응. 그거를 알면 그 사람이 추중해서 문제 죽이면 되잖아 너를 좀더 남을 수 있게 아까 형들한테 말했는데 응. 나는 마피아랑 그냥 응. 결혜됐어 그니까 러그 사람 누구야 그래야 그 네가 내가 말했다 그러면 너 죽어 이번 판에 한 사람은 더 의심하는데? 너고? 호시? 난그 그 사람이 없는 거 같아 호시? 몰라 근데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아무튼 아 그럼 난 그냥 재밌게 놀면 되네 내가 살이 막혀 하라고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잖아 어차피 나는 멤버들 다아니까 그럼 난 밑에서 좀 그냥 재밌게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형나 느낌 왔어 이렇게 하는 거네 아야 시민들 야, 야 시민들이면 자기는 시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나 마피아 맞아. 나 마피아 맞는데 지금 지금 정답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그러면 살인 마피아가 누 누가? 나도 좀 봤자. 아 근데 살인 마피아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형 그게. 뭐가 중요하지 않아? 아니, 중요해, 살인 마피아 적어야지. 살인 마피아 중요해. 그게 거니까. 그게 최종 라운드의 맞아. 게임의 목표야. 그러니까 마피아 어 서로 정답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아리 봐. 아니 정답자가 많다고 지금 그러니까 뭐 마피아고 뭐 살인됐잖아. 내가 살인 마피아라고? 그들끼리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 그래, 지금 어차피, 아, 맞춘 사람이 안 알려주고 뭘해도 얘랑 얘밖에 안, 준영밖에 안 나와서 게귀 하는 사람이. 어, 맞아. 살인마피아였나봐. 넌. 아, 넌 고마워. 너 때문에 나도 상금 받아갈 수 있겠다. <웃음> 아니, 그니까, 그게 아니야. <웃음> 지금 그게. <웃음> 진짜, <웃음> 그게, 살인마피아가 <웃음> 야, 아니면 그게 너무 얘기...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지 중요하지 않지. 근데 너 덕분에 나는 상금 받아갈 수 있겠다. <웃음> <웃음> 넌 살인마피아니까. 그렇네. <웃음> 아우 돈이나 눠 가야겠다. 바로 올라갈게요. 그냥 뭐 아유. 디노가 회의실에서 초, 촛대로 죽김 휴. <웃음> 걔는 이미 확 확정이잖아. 사진 야... 마에을 사면 되잖아. 그너 지금 여기서 디노랑 회의실에서 촛불로 사람 죽겠다. 이사하면 너는 상금 가져가는 거야. 일단 근데 일단 맞춘 사람이에요. 느낌는 얘는 맞아야 디노 디노 회의실 칼루 디노 회의실 초... <웃음> <웃음> 이제 할게 없는데? 디노가 회의실에서 촛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리지 마피아다 Let's go 아 근데 이거는 살인마피아가 사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래, 너 살인마피아구나. 어, 나 살인마피아야. <웃음> 아싸 <놀람> 상금 받는다. 시민이 <놀람>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상금 받는다. 혹시야 여기에서 애들이 너 죽이면 어떡해? 너무 얄밉다고. 그래. 그 심지어? 심지어. 잠깐만. <웃음> <웃음> <웃음> <와>! <웃음> 너무 얄밉다고. 야, 근데 아까 좀 얄밉게 됐어. <웃음> 아니면 마피아가 너 죽이든가. 너무 얄밉다고. 자, 그러면 정말 섭섭한 거야, 진짜. 참가자 중 추측에 성공한 시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에이. 마피아 검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빨리빨리 디노 죽입시다 그래 네. 하뭘 하나, 하나, 둘, 셋 해가라! 살마! 검거된 디노의 정체는 마피아입니다 예 yeah. 디노야, 마피아, 고마웠다 오늘 슨 말이었어? 고마웠어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한 명을 지목하여 처형하세요. 마피아한테 한 마디만 하자면 자꾸 혼자 결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공통 단서를 공개하겠습니다. 단서는 렌치입니다. 아, 렌치? 단서가 더 헷갈리겠어.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맞게 하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한 명을 지목하여 전혀가세요. 이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상관 못 받게 하는구나. 그렇지. <웃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모두 아니, 아니. 고개를. 아 공개적으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형 사랑해요. 경찰은 보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할 필요 없잖아 무미가 없잖아. 아, 있냐 이거 <웃음> <웃음> 마지막까지 심한다 그렇게 친구를 못 믿어? 아 누구 죽었어요? 사랑한 지민은 <웃음> 자 도겸입니다 <됐다>. 나 죽었어? <웃음> <웃음> 너, 너 <웃음> 사연 한글 못 받아 <웃음> 친구를 못 믿은 죄아 친구를, 친구를 못믿는죄 도겸아 다음에 배 하나를 <웃음> 탈때 끝까지 타줘야 돼 와나 죽일 줄이야. 야 도겸아, 너네 왜 아까 민규 고를 때 우지로 골랐어야 됐어. 그러네. 우지형 마피아 아니잖아. 왜그 나를? 나난 마피아가 아니잖아. 누구야? 원형이라고. 원형 어 뭐야 이 형은 지금 다 말하고 있어. 마피 여기서 왜뒷부을 뭐, 치고 <웃음> 있는 거야? 나가니까. 옆에서 계속이. 난 애초에 마피아의 맞자도 아니었어. 디너. <웃음> 와 근데 나 믿지 말고 마지막에 우지형 의심했어. 비 같았어 진짜. 나 우진 줄 알았어. <웃음> 나 진짜로? 럼 최종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의 추리가 종료될 때까지 대화를 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즉시 탈락됩니다. 지금 말하면 탈락이라는 거야? 네. 여기서 웃으면 탈락해도 재밌겠다. 각자 지금부터. 어, 내가 우와. 우리가 웃겨도 돼요? 탈락? 신문을 또 하는 거야? 그 신문을 또 하는 거야? 신문을 또 하는 거야? 왜다 죽였어? <웃음> <웃음> 아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위에 성공한 시민은 에스쿱스, 준, 호시, 우지, 디에잇, 민규입니다 총 6명이 최종 상금 100만 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한 번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나눠야 돼? 아니 여기서 이제 점수로 가져갈지 이제 이거... 이제 이거는... 두 번째 돌라이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가진 에스쿱스, 준, 호시, 우지, 디에잇, 민규는 세 번째 돌라이를 위해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인가? 점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점수인가? 점수로 인가점수 환산할 사람이 있어? 일단 나를 점수 야... 일단 나도 점수 저도 점수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리즈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준디의 1등? 잘했다 그래도 거의 다 거기서 거기다 맞아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돈 가져간 돈 가져간 사람들이 마지막 그거 한번 해 마지막에 자 선창 돈 하면 라이 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도 뭐 하자 박수 근데 돈 <웃음> 죽은 사람 자, 가겠, 좀, 자 네. 가겠습니다 네. 거기서 손 흔들고 계세요 <웃음> 자 가겠습니다 돈 <도>! 라이 <웃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이 진짜, 진섭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